안녕하세요 수언니에요 오늘 준비한 메뉴는 저만의 특급 레시피 유부초밥이에요 유부초밥이 유부초밥이지 특별한게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죠? 땡땡이 들어가면 정말 맛있어지는 저만의 레시피랍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굉장히 만난 요리 시작할게요 먼저 양파 하나를 잘라줄게요 너무 작게 썰면 떡이 되니까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애호박도 너무 작지 않게 잘라주시고요 당근은 다른 채소보다 조금 더 작게 다져주세요 채소를 한 군데다가 담아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비밀병기는 감자예요 감자도 너무 작지 않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감자가 들어가면 맛이 두 배는 더 맛있어져요. 입안에서 씹히는 그 느낌도 너무 좋고요. 유부초밥 가게 오픈하면 대박 날것 같다고 종종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래요. 맛있는 음식은 많은 분들과 함께 해야 하니 공개해 봅니다. 감자는. 볶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감자 볶을 때 알려드릴게요. 다썬 감자는 그릇에 담아두세요. 저번에 소분해둔 불고기 돼지 다짐 육도 전날 냉장고에 넣어 미리 해동해두세요. 이제 재료를 볶아볼게요. 열이 오른 팬에 기름을 두르고 감자를 얹어 넣어주세요. 제일 익는데 오래걸리는 채소부터 볶아줄거예요 감자를 익히는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감자가 덜 익으면 또 맛이 없어지거든요 다른 채소랑 더 볶으면 익겠지 라는 생각은 그만 no! 지금 완전히 익혀주는게 좋아요 감자를 조금 볶다가 소금 후추 톡톡 뿌려 밑간을 해 주시고요 감자가 익기 시작하면 노릇해지면서 서로 굽기 시작해요 조각 중에 큰 감자 조각 하나를 반으로 잘라보고 잘 잘라지면 익은 거예요 이제 당근 애호박을 넣고 볶아주다가 살짝 익으면 양파도 같이 넣어 볶아주세요. 어느정도 익고 나면 소금, 후추 넣어서 휘리릭 저어주시고 불고기 다짐육을 넣고 볶아주시면 속재료 완성! 밥은 꼬들밥으로 해주시고 밥공기 가득 세그릇 담아주세요. 이제 볶아둔 채소와 고기를 넣어주시고요. 살짝 섞어주세요. 뜨거우니까 손으로 말고 주걱으로 섞어주세요. 유부 세트에 들어있는 야채 우레이크와 깨와 양념 소스를 넣어주세요. 전 유부 24개짜리 두 봉을 사용해서 안에 들어있는 양념소스 4개, 프레이크 4개를 넣어줬어요. 이제 정말 맛있게 만들어진 속재료를 유부피 속에 넣어줄게요. 유부피 꼭지 부분까지 확실히 벌려주고 속재료를 적당히 뭉친 뒤 넣어주세요. 저는 한입에 넣었을때 입속이 가득 차는게 좋아서 통통하게 가득 넣어준답니다 자 이제 노동요가 필요한 작업을 시작해 봅니다 맛난 음식이 내 입속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즐거워 질거예요는 무슨 죄송합니다 짜잔 특급 레시피 감자들어간 유부초밥 완성! 제가 말씀드린 재료 모두 갖춰줘야 정말 맛있는 유부초밥이 완성되니 꼭다 넣어주세요. 꼭이요! 자,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어쩜 색이 너무 고와요. 너무 맛있어요 꼭 만들어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건데요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0명이 됐어요 구독해주신 이웃분들과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맛있는 홍콩 레시피 준비해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음식은 마파두부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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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가 어느정도 익으면 물 2컵을 넣어주시고 굴소스 1큰술, 치킨스톡 반작은술, 설탕 2꼬집을 넣어주세요. 이제 썰어둔 두부를 넣고 섞어주세요. 그리고 전분분을 넣어주세요. 마무리로 참기름 한 바퀴, 고추기름 한 큰술 둘러주시면 끝. 이제 덜어둔 밥 위에 올려주시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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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쏘언니예요 여러분 볶음우동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야채도 듬뿍 해물도 듬뿍 들어가는 비주얼도 최고 맛도 최고인 해물볶음우동을 준비했어요 매콤한 볶음우동 만들기 바로 시작할게요 채소 손질을 먼저 시작할게요 대파를 송송 썰어주시고요 양파 반개도 1.5cm 두께로 잘라주세요. 당근도 직사각형으로 잘라주시고요. 애호박도 직사각형으로 얇게 잘라주세요. 양배추도 4분의 1등분 길게 잘라주세요. 청경채 두 개도 발라서 깨끗이 씻어 주시고요 미리 만들어 놓은 볶은 돼지고기 150g 냉동 해물 믹스는 한번 데쳐서 준비해 주세요 해동한 새우엔 소금 후추 톡톡 뿌려서 밑간 해주시고요 숙주는 깨끗이 씻어서 체에 건져 놓을게요 양념은 모두 미리 준비해 두세요 높은 열에 붓기 때문에 타기가 쉽거든요 미리 계량해두고 바로바로 바로 넣어주세요 설탕 1.5큰술 고춧가루 2큰술 간 마늘 1큰술 간생강 조금 굴소스 1.5큰술 치킨스톡 3분의 2큰술 간장 1.5큰술 맛술 한큰술 우동면을 먼저 삶아줄게요 불을 켜고 물이 끓으면 우동면을 넣어주세요 우동면은 금방 익어요 뭉친 면이 풀리고 약간 투명해져서 찰기가 생기면 바로 체에 건져서 찬물에 헹궈주세요 이제 볶아볼게요 식용유 반국자 넣어주세요 파를 제일 먼저 볶아줄게요 노릇하게 익으면서 파향이 올라오면 새우를 넣어줄거예요저 볶아둔 돼지 다짐육이 있어서 새우를 먼저 볶지만 생돼지 다짐육이면 고기 먼저 볶아주세요 새우를 넣어 볶아주세요 새우가 다 익으면 해물믹스와 볶은 돼지 다진육을 넣고 볶아주세요 불량이 나도록 팬 겉부분에 간장을 넣고 살짝 졸여주다가 간생강 간만을 넣고 조금 더 볶다가 맛술 넣어 볶아주세요 양배추, 양파, 당근, 애호박을 넣고 볶아주세요 채소가 익으면 고춧가루 넣어주세요 물 50ml를 넣어주세요 설탕 굴소스, 치킨스톡 넣어주세요 아삭한 숙주와 청경채를 넣어줄게요. 볶는 요리에 숙주와 청경채가 빠지면 섭섭하죠? 숙주와 청경채가 어느정도 익으면 물 50ml를 또 넣어주세요. 이제 우동사리를 넣어주세요. 모두 잘 섞이게 잘 볶아주다가 후추를 조금 많이 톡톡톡톡톡 톡 전분물을 넣고 참기름 두르면 볶음우동 완성! 내가 좋아하는 볶음우동 가득 와 비주얼이 아주 그냥 먼저 눈으로 천천히 담아봅니다. 위에서도 천천히 한번더 보고요. 대망의 시식시간입니다. 면부터 듬뿍 떠볼게요. 자, 긴장하세요. 면치기 들어갑니다. 양도 얼마나 푸짐한지 뱉터질 뻔했어요. 집에서도 만난 해물볶음우동 가능? 완전 가능! 완전 추천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잡채밥이에요. 저 잡채순이거든요. 돼지 다짐육이 들어가서 너무 맛있어요. 식고 간단히 만들 수 있는 호콩 레시피 시작할게요. 먼저 채소를 손질해 줄게요. 오이는 껍질을 깎아내고 3분의 1만 사용할게요. 먹기 좋은 크기로 채를 썰어주세요. 여기에 오이가 왜 들어가지? 라고 의문이 드시죠? 오이가 들어가면 씹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 양파 반개도 채 썰어주시고요. 대파 한 대도 잘게 썰어주세요. 고추도 잘게 썰어주시고요. 쫄깃한 느타리버섯도 밑둥을 잘라주세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게요. 설탕 한 큰술, 간장 두 큰술, 고춧가루 한 큰술, 굴소스 한 큰술 반, 참기름 한 큰술을 잘 섞어주세요. 이제 당면을 삶아줄게요. 끓는 물에 당면을 넣어주세요. 붓지 않도록 풀어주시고요. 잘 익으면 채에 걸러서 찬물에 씻고 건져 놓은 단면에 참기름 반큰술 넣어 조물조물 섞어 주세요 이제 볶아볼게요. 불을 켜고 팬을 달군 뒤 기름을 둘러주세요. 채소들을 넣고 먼저 볶아주세요. 미리 만들어주었던 돼지 다진묵도 넣어서 볶고요 채소가 다 익으면 양념장을 넣어주세요 이제 삶아둔 당면을 넣어주세요 물 반컵도 넣어줄게요 면이다 익으면 후추 톡톡 뿌려주시고 끝! 정말 쉽죠? 그릇에 흰밥을 먼저 담고 볶은 잡채를 예쁘게 담아주세요. 이렇게 오늘도 맛있는 잡채밥 완성이 되었어요 오늘도 잡채밥 ASMR 준비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음음 음.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쏘언니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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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삶아 줬어요 미리 불리지 않은 상태라서 6분 정도 넉넉히 삶아 주시고요다 익은 당면은 불지 않게 찬물에 헹궈서 준비해 주세요 이제 오이고추를 반으로 자르고 줄기를 잡아 쭉 뜯어주세요. 양파반개 잘게 다져주시고요. 대파한대도 잘게 다져주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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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양념을 할게요. 마늘 한 큰술, 굴소스 한 큰술, 소금 반 티스푼, 설탕 3분의 1 티스푼, 후추 4분의 1 티스푼 넣고, 조물조물 잘 섞어주세요. 생돼지 다짐육이면 더잘 뭉쳐질 거예요. 씨를 뺀 고추 안쪽 부분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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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3개를 잘 풀어주세요. 팬에 열을 올리고 기름을 두른 뒤 고추를 계란물 입히고 올려주세요. 속재료가 있는 부분에만 계란물을 입혀주시면 되시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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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너무 잘되어서 너무 맛있어요 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이 없었죠 하지만 보면 애써 외면하던 그 때의 내가 안녕하세요 쏘언니입니다 오늘은 가지덮밥 만들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만드는 가지덮밥에는 앞전에 올려드린 불고기 양념을 한 돼지 다짐육이 들어갑니다 위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가지덮밥 만들기 시작할게요. 세척해둔 가지 두개는 반으로 자르고 0.5cm 정도로 썰어주세요. 양파도 채 썰어주시고요. 파도 반으로 가르고 채 썰어주세요. 다른 채소들을 그릇에 담아놓고요 이제 볶아줄게요 불을 켜주시고 워게에 열이 오르면 식용유 4큰술을 팬에 둘러주세요 먼저 파를 넣고 볶다가 노릇해지면 양파를 넣어주세요 양파를 볶다가 양파가 투명해지기 시작하면 다진 양념고기를 넣고 볶아주세요. 가지를 넣어주시고 가지가 익으면 양념을 시작할게요. 간장 2큰술, 설탕 2큰술, 굴소스 1큰술, 고춧가루 1큰술을 넣고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살짝 둘러주세요. 그릇에 밥을 먼저 담아주시고 한쪽에 가지볶음은 올려주세요. 오늘 만들어본 가지덮밥 레시피는 정말 맛있기 때문에 꼭 만들어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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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기가 막히게 환상적인 맛입니다. 빨리 한술더 떠서 또한입 와, 여러분 꼭 드셔보세요. 고기가 들어가서 그런지 맛이 배가 되었어요. 다음에는 물량을 많이 줄여서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만난 식사 시간 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